내 이름은 삼이라. 어설픈 건 용납 못해. 자, 다들 여기 주먹! 삼이라님이 돌아오셨다! 아. 이제, <목소리> 쨰으데안미안마단단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